인천 비검사 통과! 500이나 나왔다고? 599. 아기 집을 보고 임신확인서를 받아야지 그나마 조금 마음이 놓을 것 같고 약간 느껴지신 것같만 제기를 확인하면서 시작하는 하루입니다 오늘도 무사한 것 같아 보이네요 오늘도 여전히 스크랩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오늘 것도 추가를 할 겁니다 스카치 테이프 같은 걸로 붙이면 좀 지저분해 보이는 것 같아서 뽐데를 씁니다 붙입니다 오늘은 이시간지 13일째 오늘은 10월 4일 10월 4일 됐다 나름대로 조금씩 진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세수도 안 해가지고 조금 깨져져야겠지만 준비하기 전에 오늘 주사부터 맞으려고요. 오늘 피검사하는 날이라서 주사를 더 받아야 돼서 몇개 남았는지 세서 가야 됩니다. 남은 게 거의 없어요. 이제 3개씩 남아있어서 오늘 쓰면은 이제 2개씩 남게 됩니다. 오늘 돈을 좀 많이 쓸 것이야. 주사를 사야 되거든. 그래? 맛이 없어. 드디어 2차 피검사 하는 날이고요. 떨리네요. 약간 긴장이 되네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금 2차 피검 하고 나면 결과는 한 점심시간 끝날 때쯤 한 시쯤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서 기다려야 합니다. 사실 2차 피검사 이후의 일들은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일들이라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좀 구체적으로는 잘 그려지지가 않아요. 만약에 통과를 한다는 전제 하에 말이죠. 그래도 1차 피검사나 2차까지도 피검사를 한 적은 있었는데 그 전까지 일련의 과정들이 되게 머릿속에 딱 자리잡고 있는 굉장히 익숙한 것들이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미지의 세계처럼 느껴지네요 지금의 가장 큰 바람은 2차 피검사가 통과가 무사히 되고 아기집을 무사히 보는 게 가장 제가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조금 안심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5층에서 체열부터 하고, 진료실로 갈 겁니다. 체열 처방을 미리 넣어주셔가지고, 바로 체열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약을 잔뜩 받고, 약국에서 약도 사고, 주차장으로 갔는데. 지금 병원 진료 끝나고, 사무실로 갑니다. 오늘 수치가 400 이상이 나와야 안정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가격 아, 이상 나올 수 있을지 너무 떨립니다 짐택이 진해진 거는 뭔가 그때에 비해서 4배 진해진 것 같진 않은데 그거랑 비례하진 않겠죠? 아무튼 약간 긴장의 연속이네요 아, 오늘 예약도 잡아주셨어요 일주일 뒤인 다음주 월요일날 아기집 보는 예약을 잡아주셨어요 뭐, 2차 피검이 통과가 돼야 말이긴 한데 어쨌거나 잡아주셨습니다 소음을 차단하고 빨리 이제 소리 에에예인체피검사 yeah. <웃음> 통과 500이나 나왔다고? 599응 음, 통화했더니 뭐래? 수치 599로 안정적으로 나오셨고요 예약하신 대로 다음 주 월요일 날 방문하시면 됩니다 주사랑 약다 유지해주세요 이러던데 음 어때? 600이면 쌍둥이 아니야? 아니야 이냥 정상적인 수치인 것 같아 그날 이제 임신 확인서가 나오는 거야지 그렇지 그날 가서 초음파를 보고 아기 집이 정상적으로 보이면 병원에서 임신 확인서를 끊어주나 봐그는 응. 공식적으로 이제 좀 오피셜리 좀 얘기해도 되겠네 부모님한테는 얘기하고 남한테는 얘기하지 마 왜냐면 아직은 너무 초기여가지고 정상 임신으로 간주되긴 하나? 그게 안정적이라는 뜻은 아니니까 조심해야 돼. 말하는 거는. 인간의 한우 마을에 왔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여기 결혼하기 전에 형님이랑 아주버님이랑 같이 와서 고기 먹었던데더라고요. 여기 맛있었거든요. 양이 음, 많다. 어 <웃음> <웃음> 먹고 싶었던 요케. 오 <Spanish> <하나> 어? 맛있어 고기 기드셔도세요 너무 맛있다 내가 원하던 맛이 다 없는 맛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 설탕도 흘다가갈기까지 Favorite movie Laying up beside me I don't mind when it's just us two The corner coffee shop we like to go Late night walks with you to take me home With you I never feel alone These little songs Make me glad to call you mine 꿀을 가져왔지 이 자식 뭔가 이가 먹었어? 아니 어 양치해가지고 안 먹었어 나도 했는데 이것은 저의 이북입니다 이거는 크레마 S모델이고요. 맞나? 저는 여기서 밀리의 서재를 이용해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밀리의 서재를 구독하면은 이제 여기에 서비스되는 모든 책들을 무제한으로 이용을 할수 있어서 되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밀리의 서재 아이디로 구독을 해놓으면은 이북에서도 볼 수가 있고, 아이패드에서도 볼 수가 있고, 아이폰에서도 볼 수가 있고, PC에서도 독서가 가능합니다. 이게 되게 가볍고, 거의 핸드폰만 해가지고 굉장히 휴대하기도 좋아서 쓰기가 좋습니다. 핸드폰과 크기가, 길이가 똑같아요. 무게는 핸드폰보다 가볍습니다. 오늘 한침 집에 가고 있거든요 <웃음> 계속 남편차 타고 스케줄 맞아가지고 남편차 타고 출퇴근하다가 간만에 제 차로 이동을 합니다 해가 진짜 짧아진 것 같아요 지금 6시 반도 안 되는데 벌써 이렇게 해가 졌네요 너무 아쉽다 다행히도 2차 피곤 결과가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좋은 결과를 받았지만 제가 생각했던 느낌이 아니에요 진짜 사람 심리가 이상한 것 같은 게 2차 피검사 통과하면 은 진짜 아나 임상부구나 그런 실감이 날줄 알았고 기분이 솔직히 말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기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정으로 기쁘지 않아서 라기보다는 아직 기뻐할 수가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아직은 기뻐하기는 이래요. 근데 아마 이거는 제가 화학적 유사한 경험을 두 번이나 했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경험 없이 1차 때 바로 이렇게 됐으면 엄청 설레발 쳤을 수도 있고 동네방네 얘기하고 싶어서 난리였을 수도 있는데 근데 한두번 정도 겪고 나니까 아직은 기뻐하긴 이르다 이런 마음이 딱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집에 도착했는데 누가 삼겹살 꼬먹나봐요 창 밖으로 삼겹살 냄새가 침투하고 있어. 어, 냄새 장난 아니다. 뭐야. 나도 먹고 싶은데. 이번에 또 새로 받아왔던 주사를 넣어보려고요. 이게 이번에 4차 때 맞은 주사?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맞을 주사죠. 이렇게 많아요. 이 소미랑 주사 바늘이랑 주사 액이랑 다 따로 따로 집어넣었거든요. 어 이렇게 따로 집어넣어야지 조금 더 속도가 빨라요. 주사 맞는 준비 속도가. 전의날 드디어 역전이 된것 같습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역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약간 걱정이었는데 갑자기 훅진해진 것 같아요. 16일차 4일 배양배아 인식 16일차인데 드디어 역전이 되었습니다. 어제보다 확실히 훅진해진 느낌이에요. 한 며칠 동안 비슷비슷했거든요? 한 12일부터 15일까지는 정체기처럼 비슷비슷했었는데 오늘 16일차에 갑자기 진해졌습니다 다행이야 잘 있나 보구만 오늘의 초대석 최민민의 부인 부인이 <웃음> 되 아주 술이 덜 깼습니다 선됐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기다렸던 바고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 믿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웃음> 아기집을 봐야 정말 실감이 날것 같아 여보 아기집이 어떻게 생긴지 알아? 벌집 모양 <웃음> <웃음> 크기도 마치 벌집 모양 피자 과자처럼 비슷하겠지 아니, 벌집 모양이라는 건 어디서 생각난 거야? 자기 집, 벌집. <웃음> 집으로 끝나서? 오 마이 갓. 저는 지금 퇴근합니다. 일찍 퇴근합니다. 지금 1 2시예요 완전 행복 그 자체. 근데 진짜로 이 4.5일째는 널리 널리 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회사가 올해 1월 1일부터 4.5일째 했거든요 진짜 이제는 4.5일째 없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토요일이 쉬는 날이 아니었을 때 다시 돌아갈 수 없듯이 저도 이제 금요일 오후 근무가 있는 회사를 다닐 순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오늘은 미용실에 갈건데 제가 3개월 만에 커트 예약을 잡았어요 그때 차옹룸에서 머리 다듬은 뒤로 너무 만족해가지고 3개월이 지난 지금 또 차옹룸으로 예약을 했어요 차옹룸은 미용실 안에서 영상 놓지 봐요 일단 잘자르보겠습니다 머리를 자르고 나왔습니다. 몸 마음에 들어요. 오늘도 역시 앞머리를 좀 자르게 되긴 했지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레이어드가 생겼습니다. 저 원래 이 겉으로 보기에는 층이 없는 레이어 없는 머리였거든요. 근데 이거 레이어 좀 내주셨고 앞머리도 조금 잘랐습니다. 배고파가지고 건빵. 그럼... 컵라면 먹을게요, 고객님. 너무 맛있어 보여. <웃음> 미쳤죠? 와, 너무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이제 비슷비슷한 것 같네요 어 저기 동산도 있어 저기 올라가보자 어 뭐야 이거 너무 귀여워 동그란거 어어디갔어 어디갔지? 어 되게 예쁘게 나온다고 그 그래. 녹음하면 어떡해 뒤지사람들와 <웃음> 그래서 쉬면서 못했던 일들을 하고 있어요. 바로 영상편집입니다. <웃음> 못했던 거 영상편집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일요일이고 어저께는 토요일날 꽃구경도 갔다오고 되게 열심히 놀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휴식할 겸 그리고 오늘 비도 와가지고 마침 집에서 있기 좋은 날인 것 같아요. 내일은 진짜 드디어 제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기집 보러 초음파 보러 가는 날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잘 나오겠죠? 진짜 저는 내일이 너무 기다려져요 내일 무사히 초음파 결과가 잘 나와서 임신확인서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날만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발 진짜 잘 먹었네요 쓸어봤어 뭐라구요? 너무 맛있었어 뭐라고요? 너무 맛있었어